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희 집 거실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제가 지금 쇼파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액자가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랑 같은 건데 사실 얘는 이끼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스프링가든이라는 색상인데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엄청 다양한 한 25가지 정도의 그런 색상으로 이렇게 스칸디아 모스라는 이끼가 있어요. 얘는 공기 중에 습도를 먹으면서 습도가 높으면 말랑말랑해지고 습도가 없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바스라져 있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 말랑말랑해져요. 요거를 한번 어디 갔을 때 벽면 전체를 요 스칸디아 모스 읽기로 전시를 해 놓은 걸 보고 아 우리 집 벽면에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이안 쓰던 캔버스가 있었어요 안 쓰던 캔버스에다가 목공풀로 칠하고 그 위에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서 요런 액자를 만들어 주었고 두번째는 얘가 너무 커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액자 한세개 정도에다 요렇게 달아서 아이들 공부방에다 달아줬거든요. 얘는 눈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지만 습도를 잡아준다는 거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관리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달아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습도를 넣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주면 안 돼요 뭐 얘가 더잘 자라고 물을 뿌려주면 얘가 죽어버린대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절대로 물을 뿌리면 안 되고 혹시나 얘가 너무 바스라진다 너무 딱딱하다 싶을 때는 살짝 떼서 화장실에 놓으면 화장실에 습기를 또 먹어서 얘가 촉촉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 직접 스칸디아 몬스 액자를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프레임 하나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액자가 완성되었어요 얘는 요 베란다에서 하루 이틀 정도 밖에 내놔서 냄새를 좀뺀 다음에 안으로 넣어 줄 거고요 혹시나 스칸디아모스 보고 예쁘다 생각했는데 아 나도 저런 액자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고 관리 안 하는 게 방법인 만큼 정말 그냥 걸어만 두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전 이만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